네, 방금 저희 <웃음> 방금 저희의 이제 뮤직비디오 중간 찍고 왔습니다. 네, 무슨 촬영을 하고 왔죠? 방금 저희가 조금 그 무덤 같은 곳에서 이제 우주라는 공간을 이제 밑으로 또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신을촬영 하고 왔는데 저희가 그거를 실제로 위로 올라가서 찍었단 말이죠. 너무 이게 높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근데 그게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되는데 그 내려다보는데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고 또 심지어 사다리 타 내려가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. 이게 높이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되게 무서웠어요. 엄살이 굉장히 심하시 아니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제가 고소공포증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는데 조금 심한 거같아 저도 약간 솔직히 무서웠는데. 좀 무서웠잖아요. 아, 솔직히 처음에 올라갔을 때좀 무서웠어요. 진짜, 진짜, 진짜 무서웠어요. 진짜. 이런. 근데 처음으로. 재밌긴 재밌었어제이 어땠나요? <웃음> 귀엽네. 솔직히 제이 <솔직히 웃음> 형도 무서웠어요. 아, 허세가 진짜. 진짜. <웃음> 솔직히 제이 형도 무서웠어 제이 형은 진짜. 아니, 아니 왜냐. 우리 동네에 진짜 높은 놀이터가 많았어 우리 집에. 그래서 맨날 타고 다녀서 그런 거는 무섭지 않아. 음... 그런 거 높이네. 맨날 놀이터 원숭이처럼 타고 올라가면서 놀아가지고 무섭다. <웃음> 네 여기는 지금 n i p n 의 대기 시간입니다. 지금 저희는 촬영이 끝나서 간식을 간단히 먹고 있고요. 한번 멤버분들을 인터뷰해보겠습니다. 이승이 형, 어떤 촬영을 했나요? 어... 아까 뛰어다니는 네. 거 하고, 그리고 이제 뭐, 숲속에서 막 헤매는 거 그런 것도 하고, 막 걸어다니는 것도 찍고 했는데, 맞아요. 진짜 뭔가 단체로 찍는 게,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찍은거 처음이잖아. 맞아요. 이렇게 많이 찍은거처음이 네. 네.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. 요 지금,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승이 형이 그정원 아니 선우랑, 칼 싸움 하는 씬을 이제 이 다음으로 찍어야 된다고 네 맞아요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칼 싸움 어 그건 칼 싸움 아닌데? <웃음> 지금 좀 강렬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? 일단은 제가 이렇게 상처를 내면 은 이제 선우가 할까? 아! 어, 네. 저렇게 하는 건데 <웃음>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정원이 형 아니 정원이 형이 아니지 <웃음> 정원이군 정원이군 <웃음> 지금 어때요? 지금 일단은 제가 연습생 때 진짜 자주 먹었던 초콜릿. 갑자기 먹게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. 연진 음 분들이 저불살 빠졌다고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정환이 불살저안 빠졌거든요. 응.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적이니까. 선우, <웃음> 아, 선우 형, 아, 선우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<웃음> 뭐가 있네요? 아 네, 방금 쿠로한 소코스를 먹었어. 조금 조금 조금이거든. 쿠로코 소코스를 먹었어요. 음, 지금 이제 곧 이승혁이랑 칼싸움 장면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? 제가 아까 연기를 보다가 그 배워가지고 아, 이런 연기를 음. 했는데 다들 잘했다고 해서가지고. 연 잘했어. 그래서 아까. 그거를 좀 바탕으로 좀더 열심히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음. 이제 다음 이제 곧 촬영할 텐데 그때 한번 해보면은 좋은 신이 음.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음.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니키 네, 그, 네. 지금 어떤 촬영, 오늘 촬영 어떻게 하고 있는 거 같아? 어 제가 어 카메라를 음. 멤버들직원었는데 찍는 그 그런 어느 촬영인데 음. 멤버들 찍어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, 일단은 첫 번째 대기원 찍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. 음, 잘 나왔죠? 잘 나왔죠. 그죠? 그러니까 어, 앞으로 현들을 많이 찍어 음. 주고 음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화이팅. 화이팅. 네, 지금까지 저희 n i p 멤버 대기 시간 이었고요. 어, 다음 촬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안녕. 안녕.